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엔지니어 이수비입니다 네, 오늘은 음향 장비 리뷰가 아닌 음악 리뷰를 한번 도전해 볼까 합니다 BTS 제가 감히 BTS 를 리뷰를 해도 되는지 하다못해 메탈 형님이라도 옆에 있으면 요기라도 좀 나눠 먹으면 마음이 좀 편할 텐데 이렇게 혼자서 BTS에 대한 리뷰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오늘 제가 리뷰할 곡은요 어, 소우주 라는 곡입니다 페르소나 라는 앨범에 실려있는 곡이고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그 페르소나 앨범에서 가장 많은 이슈가 되고 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은 곡은 어, boy with 라는 곡이고 어, 할씨가 피처링을 했죠 페르소나 앨범은 제가 쭉 한번 들어봤을 때또제 취향에 소우주라는 곡이 마이크로코스모스. 이렇게 있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검색해 보니까 미크로코스모스라고 있는 게 맞다라는 분도 계시고 마이크로코스모스라고 있는 것이 맞다라는 분들도 계시긴 하는데 정확한 건 저도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그 소우주라는 곡이 제 귀에는 좀 가장 이렇게 끌리고 핫한 트랙으로 좀 기억이 남아서 오늘 이렇게 리뷰를 진행해 보게 되었는데요 사실 그 BTS 앨범 같은 경우는 초창기에 이제 뭐 페이크러브라던가 아니면 뭐피땀 눈물 뭐 이런 곡들에서 항상 같이 참여하던 믹스 엔지니어가 있습니다 어, 영국 출신이고 뭐 지금도 영국에 거주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는 제임스 F. 레이놀드라는 엔지니어인데요. 그 제임스 F. 레이놀드가 바로 이 페르소나 앨범에서는 두 곡의 믹스로 참여를 했는데 그게 바로 이소우주라는 곡과 바로 그 다음 트랙인 메이킷 라이라는 곡의 믹스 엔지니어로 또 참여를 하게 됩니다. 메이킷 라이트 right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에드 슈런이 같이 공동 작업을 해서 또 유명세를 타기도 했는데 라인업부터 시작해서 역시 이제 본투비 비주류라고제 <웃음> 귀가 가는 것은. <웃음> 이 제임스 F. 레이놀드라는 엔지니어의 크레딧을 보면 여러분들 뭐 많이 하시는 듀아리파 그리고 엘리 굴딩 시그리드 케빈 에리스 뭐 이런 되게 유명한 팝스타들 특히나 좀 일렉트로닉 뭐 신스 팝이나 이런 쪽 크레딧이 굉장히 좀 강세입니다. 특히 뭐 시그리드나 뭐 엘리 굴딩 같은 경우도 요새 굉장히 뭐 신스 팝씬에서 신스 팝퀸으로 이렇게 많이 핫하고 힙한 싱어송라이터로 되게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둘다뭐 BBC 사운드 오브 콘테스트 출신이고 또 개인 앨범들도 굉장히 뭐 많은 사랑을 받고 있지만 OST들로도 많이 좀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싱어송라이터들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그런지이 레이놀드라는 엔지니어가 작업한 BTS 곡들도 그런 일렉트로닉 팝사운드들이 굉장히 좀잘 표현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또이 소우주라는 곡에서는 아케이드라는 런던에서 활동하고 있는 뭐 신의 프로듀싱 듀오가 작곡으로 참여를 했고 엑스펙터에서 우승을 했던 또 리안 롤이라는 프로듀서가 또 같이 공동작업을 했고 마커스 메코안이라는 프로듀서도 같이 이렇게 크레딧에 올라와 있습니다 사실 아케이드라는 프로듀싱 듀오는 저도 이번에 페르소나 앨범을 이렇게 조금 공부를 하면서 처음 알게 된 프로듀싱 듀오인데요 검색을 해보니까 그렇게 뭐 많은 크레딧이 있거나 활동 영역을 완전히 이제 굳히고 있는 아주 유명한 프로듀싱 그룹은 아닌 것 같아요. 라이징 프로듀싱 듀오다 떠오르는 신의 프로듀싱 듀오다 라는 설명들이 많은데 크레딧에 보니까 엘리 굴딩 작업이 있더라고요. 제임스 F. 레인놀드가 원래 엘리 굴딩 거 작업을 한번 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혹시 뭐 그런 곳에 연관이 돼서 낙하산으로 들어온 건 아닌가 마커스 맥코안이라는 프로듀서도 사실은 원래 제임스 애플레인 홀드의 작업 크루 중에 한 명이어서 이번 BTS 앨범에 제임스의 부름을 받고 참여를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어, 제임스 에프 레이놀드라는 이 엔지니어에 대해서는 저도 전에 그 듀아리파 앨범 때문에 처음 알게 됐는데요. 프로듀서 DK 형님이 듀아리파를 굉장히 또 좋아하시고 또 같이 방송을 촬영하면서 레퍼런스 곡으로 이제 자주 듣다 보니까 듀아리파의 그 사운드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니 제임스 에프 레이놀드라는 그 엔지니어가 듀아리파의 곡도 작업을 했고 또 BTS 곡들도 거의 작업을 많이 했는데 BTS 이제 초창기 때부터 같이 이제 작업을 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거의 가장 좋은 친구 같은 그런 느낌으로 많이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웹상에서 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이렇게 소셜네트워크상에서의 그런 활동들을 봐도 어, 레이놀드 본인도 그 BTS 앨범이 뭔가 업데이트가 되거나 뭐 노미네이트가 되거나 상을 받을 때마다 굉장히 뭐 축하하는 멘션들을 자주 날리기도 하고 뭐 히트맨 박님의 그 멘션에도 레이놀드의 작업 결과물이 너무 좋았고 굉장한 엔지니어다라는 막 극찬을 담은 그런 멘션들이 종종 보이더라고요. 이제 뭐 엔지니어 입장에서 한 그런 뮤지션과 프로듀서 그런 프로덕션이랑 계속해서 앨범 작업을 할수 있다는 라것 자체도 굉장히 좀큰 행운이자 감사한 일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제임스 F 레인놀드가 계속해서 이 BTS의 굉장히 핵심 사운드 메이커로서 많은 좀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임스 F 레인놀드의 그런 크레딧을 또 보면 믹스 엔지니어로서도 굉장히 좀 하이레벨의 월드클래스의 그런 믹스 엔지니어 활동을 많이 하고 있지만 뭐 프로듀서라던가 뮤지션 뭐 이렇게 작곡으로도 어, 활동 영역이 굉장히 넓은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제 뭐 작곡가들이 많이 애용하는 그런 샘플이나 루프 같은 것들을 이제 구매하는 사이트들에 들어가보면 제임스 에프 레이놀드의 샘플 팩들이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작업한 그런 샘플들 뭐 드럼 루프라던가 신디사이저 사운드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샘플화해서 다른 작곡가들이 그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판매하는 그런 사이트인데요 그런데도 이제 제임스 에프 레이놀드의 샘플 팩들이 계속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고 굉장히 뭐 판매량이 높은 상위 랭커인 거를 봐서는 좀 신뢰도가 높은 그런 뮤지션이 아닌가 부럽네요 어쨌이 소우주라는 곡을 좀 들어보면요. 처음에 이제 들어가는 그 신디사이저 라인들이 어, 저는 처음에 듣자마자 다 꽂혔거든요. 그런데 그 신디사이저 라인들이 이렇게 막 빌드업이 되면서 기타 사운드가 같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기타 사운드가 굉장히 그런 공간감과 엣지감을 되게 많이 살려주거든요. 저희 방송을 보시면서 어, 소우주라는 곡을 다시 한번 들으실 기회가 있으신다면 그런 부분도 한번 같이 저와 공유해보시는 것도 또 다른 재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곡 자체가 되게 넓은 스테레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저희도 이제 작업을 하다 보면 스테레오 이미지가 이렇게 굉장히 넓으려면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모노 이미지가 굉장히 정확해야 돼요. 간단히 얘기해서 스테레오는 양 옆에서 들리는 사운드를 얘기하고 모노라는 거는 이제 가운데에서 자리 잡는 사운드들을 얘기하는데 대표적인 이제 모노 사운드 악기들이라고 하면 킥, 뭐 스네어 베이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킥스네어 베이스가 가운데서 굉장히 자리를 존재감 있게 잘 잡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스테레오 이미지들도 넓게 펼쳐줄 수 있는 거죠 이제 뭐 기타라던가 신디사이저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대표적인 스테레오 악기들인데 어 사실 센터에서 중심을 잘 잡아주지 못하면 얘네들이 좀 힘을 잃거나 좀 산만하고 흩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레이놀드 같은 월드클래스 엔지니어들의 이 모노의 이미지를 잡는 능력이 워낙 탁월하다 보니 그런 스테레오 이미지들도 굉장히 넓게 잘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힙합 신이나 이런 데서 좀 많이 들을 수 있는 그808 예전부터 계속 뭐 유행하던 사운드긴 했지만 사실 그 808이라는 드럼 머신의 사운드가 굉장히 좀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데 소우주 같은 경우는 808이 아니라 약간 909쪽 사운드에 가까운 것 같아요 프로세싱된 사운드만 가지고 이게 딱 명확하게 이 사람이 이 사운드를 썼다 라고 판단하는 거는 조금 어렵기는 한데 어 제가 듣기에는 그런 909 사운드를 좀 기반으로 해서 약간 이제 이펙팅이 된 사운드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그909 사운드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약간 808처럼 저음이 이렇게 많고 퍼지는 사운드보다는 약간 조금 타이트한 느낌이 있는 뭐 EDM 계열에 더잘 어울리는 사운드여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락밴드 음악에도 약간 이제 모던한 느낌을 좀 섞을 때 일반 드럼 사운드에다가 909 사운드 샘플들을 살짝 이제 덧대서 메이킹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비 어, 전문용어로 사비고 사실은 후렴구 코러스 파트라고 하는데 후렴구에 딱 들어오는 순간부터 이제 스네어가 한번두번세번네번 번, 번, 네 번, 이제 네 마디 기준으로 반복이 되는데 1 2 3에 있는 사운드들은 넓고 탕 하고는 퍼지는 그런 스네어 사운드에 리버브를 많이 넣어서 굉장히 넓은 공간을 표현하는 그런 스네어가 탕탕탕세번 나오고 네 번째 때는 리버스라고 해서 스네어를 이렇게 살짝 거꾸로 돌린 사운드죠. 슉 하고 이렇게 잡는 스네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더 재밌고 그 우주에 빨려 들어가는 느낌? 그런 것들을 굉장히 좀잘 표현한 것 같아요 그네 번째 들어가는 리버스 스네어 말고도 곳곳에 굉장히 리버스 사운드가 되게 많이 숨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리버스 사운드들이 쓱쓱 하고 알게 모르게 지나가는 순간 저희가 이걸 약간 이제 우주적으로 더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뭐 사실 이제 BTS 같은 경우는 단순히 뭐 케이팝 아티스트 이런 걸 떠나서 세계적인 아티스트로 지금 인정을 받고 있고 최근에 이제 뭐세 번째 빌보드 1위 앨범을 또 등극을 시키면서 비틀즈 이래로 최초로 한해 동안 1위 앨범을 세장 이상 낸 아티스트로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해외 유명 프로듀서들이나 아티스트들이 굉장히 뭐 협업 요청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미 위너들, 믹스 엔지니어들이나 이런 사람들 중에서도 그래미 위너들이랑도 많이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크레딧 항상 올라오는 거를 보면 이 BTS라는 팀이 굉장히 같이 작업하는 스탭들이랑 어, 이런 작업. 작업 하는 사람들을 많이 아끼고 있다는 라 느낌을 많이 받아요 계속 초반부터 작업을 연이어서 해오고 있는 제임스 프레인월드와의 관계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보이비스 러브에서 피처링을 했던 하이씨와의 인연도 그렇고 뭐 BTS라는 그룹이 단순히 뭐 케이팝 신에서 뭔가 능력을 인정받아서 히트하고 뭐 그런 면들도 분명 있고 프로듀서들의 뭐 개개인의 능력들의 출중함도 있지만 항상 이런 프로듀서들과 엔지니어들 이런 스탭진들 간의 그런 끈끈한 관계나 신뢰에서 또 이런 또 좋은 결과물이 나오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제가 또 평생을 스텝으로 이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더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좀 가볍게 이렇게 음악 리뷰를 한번 해봤고요 앞으로도 다양한 리뷰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보시고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수비 였습니다